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넥슨의 새로운 신작이죠 아직 정칭 명칭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프로젝트 HP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게임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Q버튼 E버튼으로 이렇게 메뉴를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병영 병영단계는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고를 수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6개 캐릭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웅 캐릭터 4개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각 캐릭터별 궁극기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영웅 캐릭터를 쓰는 겁니다 뭐 캐릭터마다 정해진 영웅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6개 중에서 아무거나 쓰다가 궁극기 게이지가 우측 하단에 나옵니다 그 궁극기 게이지가 전부 다 차게 될 경우 영웅 캐릭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때또 이렇게 네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이 게임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튜토리얼부터 하나씩 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로 가서 일단은 훈련소로 가야겠죠? 어, 이미 개발자 영상으로 다 살펴봤지만 또 직접 플레이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니까 한번 여기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본 조작들은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어, 영상 다 녹화했는데 게임 소리가 전혀... 녹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소에 오시면은 모든 캐릭터별 이렇게 기술까지 다 연습할 수 있고요. 자 블레이더부터 우리 기본 병사 캐릭터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루 강타라는 거는 이제 방어를 무너뜨리는 기술이네요. 이렇게 가디언 같은 캐릭터들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방어를 깨고 공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깔 보이죠? 부정투자 1200까지 적힌거 저게 궁극기 계이지에요그 다음 찌르기 오 찌르기가 있구나 좁은 공간에서는 휠로 앞으로 당기면 됩니다 요게 찌르기구나 어아이 너무 쓸데없이 현실적인걸 아까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느꼈는데 이 장검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이런벽 같은 거에 부딪혀요, 칼날이. 살짝 거리를 두고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에임이 완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살짝살짝 살짝 이동한 걸로 어, 찌르는 곳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통나무 살짝 위로 올리면은, 이제 통나무 안으로 찔러 놓고, 어, 미세한 에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아마 가장 많이 할것 같은 캐릭터인데, 이 횡백이 있죠? 기본 클릭. 요걸 이제 헤드샷 라인으로 맞추고 때리냐 못맞추냐 요걸로 좀딜 차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장창을 사용하는 스파이크구요 기본 공격이 이렇게 찌르기인데 어 지금 설명에는 공격 거리가 길다고 되어있습니다 아 하지만 어 리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정도 길이가 아니구요 한 요정도 가까이더 와야되나? 그쵸 한 요정도 이 정도죠. 블레이드가 한요 정도였다면은 살짝 한두 걸음 세 걸음 정도 그 정도 리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는 또, 또 급소지력이라는 홀드 기술이 있고요. 이거 꾹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내 캐릭터 보이시죠? 내 캐릭터에 보이는 저 삼각형 모양이 이 홀드하는. 게이지를 보여주는 거고 밑에 체력바 밑에 있는 스테미나가 소모됩니다. 3단계로 차지가 다 되면 은창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방어를 무시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가디언 방패 캐릭터에 카운터가 많네요. 다음은 기동창술이라는 기술입니다. 기로 살짝 도약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가드 기술이죠. 생각보다 스테미나 소모가 많습니다 막으면서 약간 거리로 벌리는 기술 자 다음은 기동 반격인데 요거는 아까 그 기동 창술 있죠? 막는 거 막고 찌르는 동작인데 오어 이거 반격을 얼마나 빨리 해야 돼? 아 안맞네요 아 지금 최대한 빨리 클릭을 해도 거리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심리전인 것 같네 상대가 공격하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반격하는 뭐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공격하고 멍 때리면은 반격이 통하지가 않네요 자 다음 캐릭터는 아치 유일하게 원걸리 캐릭터고요 아처가 아니고 왜 아치라고 했는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클릭으로 홀드해서 이렇게 적을 맞추는 겁니다 총 10발을 쏠수 있고요 요건 이제 각 플레이별 우리 유저별로 에임 속도를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은 엄청 느리게 되겠거든요 어, 요정도 속도였다가 줌을 하는 순간 엄청 느려집니다 네, 요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점이 이렇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에임점이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빨간색이 유효 타격이라서 빨간색만 왔다 하면은 그냥 바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아처 잘하는 분들이 예,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헤드샷 노리면은 예,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런 거리들. 아, 지금 장전 중이네요. 장전 모션이 좀 특이해. 화를 꽂았다가 다시 빼서 넣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자 다음은 아치의 가르기라는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치는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은 가드 상태구요 자 이거 여기 적혀있는 근접 공격 이 클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근접했을 때어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안세요 70이고요 일단 몸샷 몸샷 때리는 화살보다는 쎈데 근데 요걸로는 싸울게 아니잖아요 살짝 때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정도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 질주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우 상당히 맞추기 쉬운게 아닙니다 어느정도 리치를 주시고 때려야지 맞구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또 안맞네요 이렇게 빗나가게 됩니다 자 아치의 스킬같은건데 불화살 핵불을 설치하고 자중 땡겨서 여기다 불을 붙여야 돼요 네 내가 직접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요게 조금 특이해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야되나 불 붙여서 때리고 대신 불화살은 그게 안돼요 헤드샷이 안되고 무조건 고정 데미지에 화염 도트들이 들어갑니다 불 붙여서 샷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오브젝트에 불이 붙지 않아요 오브젝트에 불이 붙지 않는게 좀아쉽고요 어디갔니? 어디 불 붙여서, 샤. 어, 이러면 또안 붙죠? 밑으로 내려서 불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잔디 같은 곳에 쏘면은 잔디가 좀 불에 붙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오브젝트 활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가디언 캐릭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클릭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가드가 진행되고요. 우클릭 누르는 동안에도 스테이나는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때 개발자 설명에서는 이렇게 한번 가드하고 카운트식으로 공격을 하면 된다고 해요. 자, 다음은 방패 돌진. 방어키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시프트 방패 돌진 나오죠. 이때 쓰는 겁니다. 동작이 시작 동작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수하시면 안 될게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우클릭을 꾹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를 눌려야지 복붙이 돼요. 사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아니구나 길구나. 맞추면은 짧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페이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서 상대방이 좀 방어나 도망가는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페이크 형식으로. 활용도 할수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가디언의 방패 휘두르기입니다. 자, 이 키를 누르면 발동되고요. 어 스태미나 소모가 네 기본 평타보다는 많이 됩니다. 여러 명 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 그리고 적의 공격에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슈퍼 하머 상태죠. 맞으면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팀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방패돌진으로 파고들어서 방패 히드릭으로 파고 이렇게 적의 진영을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일 것 같네요. 이건 가디온은 확실하게, 어 플레이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사기키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해머. 자, 설명에는 평타로 장애물까지 잘 부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에임에 영향이 있긴 하네요. 롬샷 헤드샷. 어, 아, 헤드샷은? 아, 여긴 빛나갖고. 와, 이거 헤드샷 라인 만족기 힘든데? 망치 일겨, 홀드를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길게 쭉 모아서, 오, 빛이 납니다. 오, 어 타격감 좋은데? 차징은 2단계의 차징이네요. 아까 스파이크보다는 빠르게 기부와서 공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징상태에서도 슈퍼오브네요. 공격에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건 뭐야? 가시함정? 1을 누르면 은 설치모드로 들어가고 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해모 캐릭터가 이런게 있어? 정면으로 접근하는 적에게 어, 적은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최대 2개까지 설치 가능하고 아 철조망 아 이런거 설치하는거구나. 그럼 같은 또 오해머로 이런거 파괴할 수 있겠죠? 어 파괴할 수 있는데 데미 들어가네. 아, 야 이거 해모 캐리도 재밌겠다 이거 두 개밖에 설치 안되는게 아쉽긴 하지만 이런거 계단같은데 계단, 계단 모퉁이같은데 설치해주면은 상대방들 못 올라오겠죠 올라올 때데미지가 이렇게 입으니까 그때 스파이크나 블레이드같은 캐릭터들이 뒤에서 야금야금 때려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위에서도 이렇게 때려지네 아 이거는 지형점을 활용하기 정말 좋은데 자 다음은 스모크 이 캐릭터는 이제 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클릭을 누르는 동안에는 아군을 계속 치유한다고 합니다 요렇게 <웃음> 아 램프처럼 이렇게 범위가 나오네요 자이끝 범위 끝 범위에도 걸려도 지금 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클릭 꾹 누르는 동안은 스태미나가 계속 소모되고요 어, 해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굉장히 빠르죠. 스모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확실하게 날것 같습니다 자 스모크의 스킬 연기파동 적을 뒤로 날려버린다고 되어있네요 아 데미지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1이네 1 말그대로 그냥 넉백 전용이네 자그 다음에 스모크의 찌르기 공격 공격이 있네요 아리치 짧아 몸샷은 60 어? 몸샷 밖에 없어? 와, 헤드샷 120 두배로 들어가네요 아 근데 이거 헤드샷 맞추기 너무 힘든데? 와 이거 헤드샷 헤드샷 맞추기 진짜 힘든데? 일단 헤드샷 맞추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순간 시야가 차단되죠 스모크는 그냥 대충 찌르고 2키로 어, 상대방 민다에 도망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기본 캐릭터들 알아봤고요.